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배워볼 것은 뭐냐면 제가 직접 만든 파워포인트 디자인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는 제 블로그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목차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용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 위쪽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아래쪽에는 아이콘과 함께 텍스 상자가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죠? 자, 그리고 다음도 마찬가지로 뭐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고 만약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나는 플라워 푸드가 준비됐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V 표시가 날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그냥 텍스트가 많은 그런건데 여기 중앙에 이미지의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미지를 3개 정도를 배치해서 텍스트가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까지 마지막인데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파워포인트가 물론 지금은 어, 웨딩 형식이라고 해놓기는 했지만 여기에 이미지만 바꾸기만 하면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이제 다른 이미지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단순하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여기 그림 바꾸기 라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이미지들 중에서 바꾸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했더니 이렇게 달리는 이미지와 함께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지를 삽입했을 때 여기 중앙에 있는 이 텍스트가 잘 보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를 키워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의 색상을 수정을 통해서 살짝 어둡게 바꿔줄게요 그렇게 되면 바꿨는데 오 느낌이 되게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도 똑같은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다르게 삽입 그림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 중에서 전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삽입해 볼게요. 자, 그리 삽입을 한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잘라줘야 하겠죠?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그림 도구 서식 가시면 여기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자르기를 눌러시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만큼 이미지를 잘라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오 느낌이 꽤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맨 앞으로 보내기 하게 된다면 자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중앙에 있는 이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색상을 살짝 어둡게만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오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지 똑같은 형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삽입, 그림 들어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나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르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크기만큼 잘라주시고 Shift 키를 누른 채 이동시켜서 마무리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되는데요 텍스트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검정색으 해주시고 상자를 옮겨주시면 끝납니다자 이런식으로 이미지를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만드시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텍스트 상자들은 여기 있는 t 몬소리체를 활용하였고 그고 여기는 나눔스퀘어체를 활용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V자 표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집어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 들어가서 여기 도형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자유형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형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 일단 크게 클릭 클릭 클릭 해서 크게 V자 표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자 이런 형식으로 크게 체크 표시를 만들어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동영상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살짝 회색 정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쉬프트키 누른 채 작게 만들어주시면 자, 이런 모양으로 V자 표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굳이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왼쪽에서 닦아내기를 하면 이렇게 V자 표시처럼 나오게 되죠 자 이러한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파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블로그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